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2주에 걸쳐서 이 카멜 옷이나 아니면 베이지나 브라운 상의 옷을 이용한 코디 방법과 그 다음에 블랙 옷을 잘 입는 기본 코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왜 카멜과 블랙으로 기본 코디 방식을 준비했냐고요. 이 카멜 옷과 블랙 옷은요. 클래식하고 멋지고 우아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옷 코디 방법을 알아두시면 어디에 가시든지 옷잘 입는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이 사계절 코디시 공식으로 적용해서 입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착용해서 보여드리고요 이 모자라는 부분은 사진을 응용해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화이트로 코디하는 겁니다 상하를 동일한 색상으로 코디하셨을 때는 신장이 커 보입니다 또한 심플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두 번째는 이 상의를 이 베이지나 카멜, 브라운 상의를 입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화이트 팬츠나 화이트 스커트랑 같이 코디하셔서 이 신발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코디할 수 있는데요. 뭐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화이트 신발을 신는다든지 아니면 카멜 컬러의 그 신발을 신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 블랙으로 입는 겁니다. 위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디자인을또 고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블랙 가방을 든다든지 아니면 멋스럽게 선글라스를 한다고 하면은 신장이 커 보이는 효과를 또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 상의는 블랙으로 입으시는 겁니다 또한 밑에는 화이트로 입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상의는 이 블랙 니트를 코디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랙 브라우스랑 같이 코디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를 다양하게 코디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화이트 팬츠나 화이트 스커트 아니면 베이지 팬츠나 아니면 베이지 스커트 랑 코디하셔도 됩니다 이 다섯 번째는 상의는 화이트로 입으시고요 밑에는 블랙 바지나 아니면 블랙 스커트랑 코디하시는 건데요 이러한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코디하는 방법이니까요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레이 세트인데요. 이 그레이 세트를 상하로 입으시면 마찬가지로 신장이 커 보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그레이와 카메이 브라운 컬러도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도 눈여겨보셔서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이랑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보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응용을 하셔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이트 셔츠랑 코디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청바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청바지랑 같이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레드 코디인데요 이 상아를 같이 이렇게 코디 하시는데요 레드 컬러는 검정색이랑도 잘 어울리지만 이 카멜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블랙 코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